찾은 바. 오늘 무슨 날이에요? 음, 음. 음. 음. 한글날을 위하여 우리 영어로 말하는 사람 우칙 하나 사올까요? 두 <목소리> 아우, 랜드두 그러니까 그걸 한국말로 바꿔 읽어야 돼. 그러면 코스코는 뭐라고 읽어? 코스코는 대형 마트. 마트도 영어잖아. 그런 <웃음> <웃음> 대형, 어? 마트는 뭐예요? 창고형, <웃음> 시장. 아, <웃음> 시장. 시장이 맞겠다. 오늘 어. 10월 10일, 한글날 대체 휴일입니다. 휴일이다 보니 코스코에 사람이 많이 모였습니다. 그리고 날씨가 갑자기 춥다 보니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겨울 옷까지에 관심이 많아지겠죠? 유난히 옷을 고르는 분들이 많아 보였습니다. 이런 거 어떻게, 한글로 어떻게 읽어요? 남성 체크 바지. 어, 아니, 남성 <웃음> 집에서 입는 바지 <웃음> 네모 바지 네, 네모, 네모 무늬 바지 의외로 마트에서 순수 우리말만 사용하는 것이 쉽지 않더라고요 우리말도 뭐라 그래요? 어... 네, 근육과 뼈를 만드는 데 좋은 단백질 가루입니다 깔이 예쁘네요 이런 색깔 잘 어울리거든요 이거는 한글로 뭐라 고 그래요? 나성... 나성후드티 나성... 나성대학 나성 아, 나성대야. 네. 나성대 대학. 나성대 학이 뭐야? LA 나성. LA를 나성이라고 그러던데 옛날에. 어. 왜냐면 LA잖아. 라. 어. LA를 소리 나는 대로 나라고 읽고 캘리포니아 주를 성이라고 읽은 거지. 아, 메리칸사이즈 음. 아니야. 사이즈. 미국 <appears> <웃음> 크기야. <웃음> 오늘 방이 <밤이 엄청 웃음> 길어지겠네. <웃음> 이거 밑단 막하지. 근데 주머니는 없고 그냥 니트 조건데좀 늘어날 수 있을 것 같아. 음, 이거도 예쁘다. 음, 이거도 예쁘네. <웃음> <웃음> <웃음> 가동 양말인데 아, 나한테 신으면 맞을 거 같아 제가 맞을 라지가 것 같아 10살 12살은 안 맞지 않을까? 그래? 이쁘다 근데 귀엽고 엄청 도톰해 이거 봐봐 어. 어. 제스튜어트 양말 다 5종 2 0 0 0원 할인하고 있습니다 10월 23일까지 기청구도주0원 색깔이 아주 딱 좋습니다 제가 이거를 작년에 샀었는데 좋더라고요 어 이런 것도 있다. 근데 완전 겨울용은 아니고 그 지금 딱 입기 좋은 정도? 보온보온용보온 도온, 도온 되는 내복 보온 되는 내복이 돌아왔습니다. 가장 작은 사이즈가 아, 사이즈? 아, 사이즈 안 되네. 사이즈? 가장 작은 크기! 음. 작은 몸집 어, 응. 바지도 같이 파나봐. 어, 두 개를 같이 판 묶음 세트. 아니, 저기, 구성. 구성. <웃음> 응. 우와, 너 멋있다. 너 멋있네. 그 밀키, 태우면 좋아할 것 같은데. 벤츠야 응. 오, 시네. 실리 베개 할인, 5,000원. 지금부터 본연의 세일상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백에는 바꿔도 바꿔도 맘에 드는게 없더라고요 실리는 어떨까요? 두개 구성은 두개에 24,990원 언제부턴가 프로틴하면 셀렉스를 기억하게 하는데요 4,000원 할인 만9 9 9 0원 탁월한 보습감과 끈적임이 없어서 정말 오랫동안 사랑받는 대한민국 한방화장품 수려한이 오래간만에 큰 세일을 합니다 이번 달 말까지 하네요. 30,990원. 옆에도 있어. 근데 이크림이되게 좋은가 봐. 크림에 없어. 미백 주름 개선 플러스네요. 더하기네요. 아. <웃음> 냄비입니다. 음, 냄비. 근데 이거 시장에서 파는 거랑 뭐가 달라요? 같은 거예요. 같은 데시장장훨 훨씬 더지지그래요 그러니까. 아, 같은 맛있대요 그때도 어떤 사람의 그 카트로 한옥큼 가져갔잖아요 음, 그러니까 아침에 먹어도 좋을 것 같은데 음, 음, 음. 음, 좀 아침에 먹기엔 양이 많은데 스턴트 같은 느낌이 별로 안 나는데 음, 음. 뭐라 그러 s g 맛이 좀덜 난다고 래야 되나? 음. 또 이렇게 추운 겨울 2,000원 할인하네요 16일까지 1 9 9 0원 황금쌀 2,000원 할인 근데 고모가 이거 쌀살때 등급보라고 그랬는데 상보다는 네. 특이 좋은 쌀인거 아시죠? 옆에 나란히 있는 삼광쌀 특입니다 삼광쌀 굉장히 유명합니다 조금 비싸도 저희는 이걸 추천드립니다 어우 <목소리> <오>, 시네 <목소리> 오늘 코스코의 커클랜드 화장지 구매하신 분들 엄청 많죠? 이번주 커클랜드 화장지를 꼭 사셔야 되는 이유 4,100원이나 세일을 합니다 사실 커클랜드는 세일을 자주 하지 않거든요 세일을 한다 해도 2,000원 혹은 3,000원인데 오늘 4,100원을 세일합니다 바로 옆에 있는 크리넥스 비교해 보시죠 가격차가 많이 나죠 오늘 왜 이렇게 세일을 하는 거죠 한글날 기념이라 그런가 5,100원이나 000 000 000원 하나요 많이 하 많이 거야. 원래 한 3,000원 정도 했는데 세일 많이 해요 살까요? 콜러는 우리말로 뭐라 그래요? 우리말로 뭐라 그래요? 검은 물 <웃음> 검은 탄산수 검은 탄산 뭐 스타벅스 이런 거 읽는 거 말고는 영어를 쓸 일이 없을 거라고 사야 했는데 의외로 많다 음. 지금 광어회가 4,000원 할인하네 <목소리> 엄마를 위한 샐러드 이것도 <목소리> 있어 이 말로 하셔야죠 어. 모듬 야채 아보카도와 모듬 야채 <목소리> 외국 참외 2,000원 할인해서 15,890원이네 지금 이쌀 어떻게 들고 갈 거냐고요 이거 살 어? 제대로 안산거 어? 아니야? 두시 <웃음> 우리가 <웃음> 늘 사는 거모든 야채 먹는다 그래? 국한말 같은 북한말 응? 살 빼기 모든 야채 <웃음> 살까기라고 하더라고요 다이어트를 살까기 많이 했구나 요 <웃음> 얼마나 음식이 입에 안 맞았으니 살까인 거 보라 엄마 이거는 내가 자의로 간 거야 무 볶음밥 2,000원 할인. 숯불 닭고기 볶음밥. 어휴 어, 맛있어. 볶밥 치즈 어, 이거 맛있어요. 김치 치즈 주먹밥. 이거 맛있어요. 지금 진짜 기대 안 했는데 그렇지만. 너무 맛있어 이거는 너무 맛있더라고요. 이거, 이거 출출할 때딱 먹기 너무. 에어프라이. 먹기도 이 치즈가 엄청 막 모짜렐라라서 이렇게 막늘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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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먹어 보겠습니다. 저도 이번에 처음 먹어 봤는데요. 매운 맛 좋아하시는 분, 짬뽕 좋아하시는 분 추천드립니다. 저는 체크를 좋아합니다. 아니, 체크가 아니고 네모 무늬를 좋아합니다. 그면치이라고 그래 가지고서 이렇게 먹고 싶은데 그랬다가는 재채기 나오고 막 이거 다 뒤집어 엎어. 어우고고. 이거가, 저가. 왜, 왜 뒤집어 었어왜 그렇게 뒤집어 썼어? 준양이 내 수청을 들라! <웃음> 여러분들 오늘도 재미있고 유익하셨나요? 유익했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요 재미있었다면 좋아요와 댓글을 남겨주세요 그래야 힘이 나서 더 재미있는 영상을 만들 거거든요